안녕하세요. 돼지아빠입니다. 어, 오늘은 이 소니에서 나오는 FDR X3000 이라고 하는 이, 잘 보이시나요? X3000 이라고 하는 이 모델과 그리고 이 미노라에서 나오는 이 VC100 이라고 하는 이 브라켓 그리고 허접하지만 제가 3D 프린터로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요 3D 프린터로 만든 이 플라스틱 브라켓을 고정했을 때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 아주 옛날에 나온 거죠 이거는 HDR AS30V 라고 하는 옛날 모델인데 이 모델과 이 미노우라에서 나온 브라켓을 고정했을 때 화면이 어떤지 각각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 d r x 3 0 0과 플라스틱 브라켓에 고정한 영상이랑 f d r x 3 0 0을 미노우라 V100이라고 하는 브라켓에 설치했을때 두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화면 떨리는 거 보이세요? 상당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서로 위치를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다르게 우측 상단부에 화면 떨리는 현상이 전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 주행 구간인데요 화면에 우측 상단이랑 우, 좌측 상단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꿔서 한번 보실까요 아까와 다르게 화면 상단에 떨리는 현상이 전혀 없이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는 미노라 브라켓에 FDR-X3000이랑 h d r a s 3 9 v 를 연결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 확실히 전자식 손떨림 보정 보다는 보스 시스템이 손떨림 보정을 아주 잘 해주고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위치를 바꿔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HDI 다시 AS30V의 화면은 주변부에 떨림이 있는 게 보이는데요. f d r x 3 0 0 0 화면은 보시면 주변부에 떨림이 없어요. 확실히 보스 시스템이 손떨림을 잘 잡아주는 것을 보입니다. 이제까지 영상의 파트 C 이 세로되어 있는 브라켓과 이 FDRX3000 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조합이 가장 영상이 좋았고요. 그 다음이 이 금속제 브라켓과 HDR30V가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플라스틱 브라켓과 그리고 FDR X3000 영상이 좋았던 걸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. 어, 플라스틱 브라켓에 이 액션캠을 다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. 확실히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. 아무리 보스 시스템이 있는 음, FDRX3000 이라고 해도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, 이 영상을 올린 건 협찬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이 제가 만든 이 3D 프린트로 뽑은 이 브라켓이 얼마만큼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든 동영상이고요 앞으로도 3D 프린트로 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테스트하거나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올리고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거나 느꼈던 동영상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